안녕하세요 회사원 생존 코딩의 신명진입니다 파이썬으로 아래아 한글을 다루는 간단한 방법과 개념 그리고 자동화 작업에 유용한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어떤 영상이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백그라운드 자동화에 필수인 보안 모듈 등록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 만큼 상당히 짧은 영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니다. 동영상대로 따라하셨어도 보안 모듈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주소창에 한컴닷 컴을 치시면 고객지원의 개발자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글을 보시면 아래 한글 오토메이션용 보안승인모듈이라는 글을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등록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저장하시면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압축을 푸시고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파일이 두개 있고 이렇게 소스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정확히는 이 DLL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파일을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C드라이브에 아래 한글 설치 폴더인 C드라이브의 HNC 폴더에다가 Automation Module이라는 폴더를 생성하고 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여러분 어떻게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폴더 이름을 정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이 파일의 전체 경로를 복사를 해줍니다 Shift FC 10을 누르시고 알파벳 A를 누르시면 경로로 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클립보드에 이 전체 경로 보안 모듈 DLL 파일 전체 경로가 지금 클립보드에 들어왔구요 이 레지스트리 jpg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를 보실까요? 내컴퓨터의 H키 Current User의 소프트웨어의 HNC, HW Automation 안에 있는 Modules라는 폴더 안에 문자열을 등록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R 누르셔서 REGEDIT Registry 편집기를 실행하십니다 hkeyCurrentUser 안에 소프트웨어 안에 hnc 안에 hwpAutomation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혹시 없다면 이렇게 키를 하나 생성하시면 됩니다 hwp-automation이라는 키를 정확히 하나 생성하시고 modules라는 키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 한글을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키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이게 없다고 가정하고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문자열 값을 추가를 합니다 문자열 값의 제목은 아래 한글 파일에서 불러오는 그 모듈 이름이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은 걸로 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파일, 패스, 체커, 모듈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셔도 되고 저 같으면 큐리티 모듈이라고 임의로 한번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s e c u 모듈이라고 이름을 정했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누르시면 값 데이터에 클립보드에 복사했던 값을 붙여 넣습니다 수정을 눌러서 다음 편을 없애줍시다. 이렇게 저장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오토메이션용 보안승인 모듈이 있었고 한글 컨트롤용 보안승인 모듈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파일 이름이 완전히 동일한데 두 개의 용도가 다릅니다 제목대로 5번 파일은 한글 컨트롤용 보안승인 모듈이고요 ActiveX 그리고 6번은 오토메이션용 보안승인 모듈입니다 저처럼 파이썬으로 자동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5번 모듈만 설치하면 보안 승인 모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 웹에서 서버에서 한글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번만 설치하면 또 보안 승인 모듈이 작동하지 않겠죠. 액티브 x를 쓰실 때는 5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둘다 설치를 했고요. HNC의 automation 모듈이라고 해서 6번 아까 dll 파일 그리고 hwp 컨트롤 모듈이라고 해서 똑같이 설치를 했고요. 우선 hwp 오토메이션 모듈만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는 이 시큐리티 모듈이라는 이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됐으니까요. 되게 간단하죠? 브라우저를 닫고 개발 환경인 파이 참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 참에서 콘솔 화면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은 HWP 프레임 점 HWP 오브젝트로 아래 한글을 열어주시고요.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보안 승인 모듈을 실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아무렇게나 텍스트를 입력하고 Save S를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ASDF HWP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 이 팝업이 뜨는데요. 이것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여러 개 파일을 작업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접근 허용 또는 모두 허용을 눌러 줘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러면 asdf로 저장이 됐지만 또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요. 이제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등록했던 보안성 모듈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hwp.register 모듈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모듈 타입을 하나 입력하고 모듈 데이터를 입력하게 돼 있죠 모듈 타입은 파일패스체크DLL입니다 파일패스체크DLL이 뭘로 등록이 돼 있냐면 아까 우리는 SecurityModule이라고 등록을 했죠 Registry Editor에 여러분은 또 기억하시기 좋은 이름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True라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Open 이것을 한번 열어주라 팝업이 뜨지 않죠? 뜨지 않고 바로 asdf.hwp가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더 한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면 이 파일을 제어할 때 접근 허용이 필요한데 모두 안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false가 떴죠. 근데 이번에는 레지스터 모듈, 아까 우리가 레지스트리 에디터에 입력한 시큐리티 모듈을 이 DLL 파일을 등록을 하면 오픈을 했을 때 이렇게 팝업 없이 자연스럽게 파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안 승인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글 컨트롤을 ActiveX 통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등록하셔야 되는 모듈은 오토메이션 모듈이 아니고 아까 브라우저에서 보셨던 한글 컨트롤용 모듈을 설치하시는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자동화 작업을 하실 때는 아까 6번 게시글에 있었던 오토메이션용 보안 승인 모듈을 다운받으셔서 레지스트리 에디터에 입력을 하시고 정확한 폴더 파 파일 이름까지 등록을 하셨다면 이 레지스트리 값을 기억하신 다음에 코드 실행 직전에 이 모듈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예를 들면 이런거 보면 기본적으로 보안 모듈을 먼저 메소드를 실행하고 이렇게 파일 을 작업을 하면. 그럼 팝업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바로 작업이 되죠 어떻게 이번 시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리아한글 개발자 커뮤니티에도 보안승인 모듈 관련해서 질문이나 어떤 오류 보고가 많은데 어 제가 볼때 대부분의 문제는 한글 컨트롤용 모듈을 설치한 다음에 오토메이션 작업을 할때 팝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오류 보고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여러분 유념하시면 큰 문제 없이 보안승인 모듈을 이용해서 팝업 없이 작업하는 게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요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시면 은 댓글창이나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